단풍이 빨갛게 물든 11월 낮 때는 11월이면 눈이 왔는데 안녕하세요. 뉴스 빈입니다. 새로운 운동장소를 찾았어요. 한적하고 매우 좋습니다. 그럼 오늘의 운동 시작하겠습니다. 보이짜... 머스럽이 안 된다... 안 되겠다... 옷을 벗어야겠다... 날씨가 춥다 싸늘하다 가슴에 비수가 날아와 꽂힌다 하지만 걱정 마라 손는 눈보다 빠르니까 이 기분으로 다시 도전 서 서, 성공... 다시 한번... 응... 2배... <웃음> 연속해서는 아직 안된다... 더 연습을 해야겠다... 오늘의 운동... 어스럽... 단... 한 개... 끝! Thank you.